안녕하세요. 서영아와 지현욱입니다. 이른 새벽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바빠가지고요. 제가 지금, 너무 이른 새벽이라가지고요. 이 시간밖에 제가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웃음> 예, 일, 일과 시간에는 그림도 그리고 또, 이제 또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날 이 시점이다 보니까 다시 강의가 또 시작된다고 해서 또 강의 자료 만들고 뭐 등등 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이런 새벽에 얼굴, 막 자다 일어나 가지고 얼굴 팅팅 부어서 이 몰골에 아, 하지만 뭐이 몰골이면 어때요 어차피 이러고 할 건데요 전 어차피 목소리 잖아요 <웃음> 아 잘들 주무셨습니까 주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다시 이 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첫 미술 공부, 미술은 나 해야 되는 고정관념을 버리자. 무슨 얘기를 또 한번 해볼까? 한참 읽다 보니까 여기 200페이지더라. 200, 200, 띠디디디 200... 200... 아, 여기 있네요. 어, 아, 막 방금 일어나더니 목소리도 안 나오네. 제 6장. 미술 감상법 사례로 배워보자. 해서 전시회를 감상하는 방법에 의해 어 여기에 뭐 전시장 입구, 아니, 전시장에 가서 그림 보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적었는데요. 사실 일반인들이 가는 그런 큰 전시회들은 뭐 그냥 사람 많으니까 우르르 그냥 같이 들어가서 그림 좀 보다가 나와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인사동이나 지역에 있는 문화센터나 뭐 이런데 가 보시면은 어, 전시회 하잖아요. 거기 딱 들어가면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휑하게 직원 한명 앉아 있고, 또는 작가님 한명 앉아 있고, 거기서 뭘할 수, 들어가도 되나 싶기도 하고, 막, 그런 경험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없으시다면은, 어, 한번 겪어보시고, <웃음> 또, 이책 보시면은, 네, 날첩 미술공부 이책 보시면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전시회장에서, 또 어떻게 보면 좋은지, 뭐뭐 할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편안하게 미술작품들, 그 전시회를 즐길 수 아, 있, 있는지, 그런 내용, 아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했었는데요 한참 읽다 보니까 띠디띠디띠디 208페이지 저 아래 쯤에 이 제일 제 하단 쯤에 이 도록 얘기가 나와 가지고요 한번 간략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도록의 페이지 수와 전시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도록은 제작하는데 보통 수백만 원이 됩니다 진짜요 제일 싸게 한한 8페이지 짜리 8페이지 짜리도 도록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것도 어, 도록은 도록이죠 그런 것도 보통, 한, 500부 찍으면은, 1,200만원 그냥 나가요. 근데, 어, 웬만한 전시회 하면은, 막, 20페이지, 30페이지, 많게는 100페이지도 가는데, 그런 거 500부만 찍어도, 예, 인쇄품들 좋으면, 천만원 그냥 가거든요. 이거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전시회 가시면은, 어, 예의상이라도, 어, 뭐, 이런 거를 그냥 뭐돈 주고 파나? 그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의상이라도, 아 어, 예. 한 권, 지갑 연척 하면서, 이렇게. 예, 그러면은, 그 작가님 계시면은,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져가, 가져가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찌됐든, 아, 몇 페이지도 안 되는데, 뭐 이리 비싸냐 하겠지만, 자신의 작품을 인쇄해서 남에게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종이의 질이나 인쇄품질이 상당히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었던 작품은 도록에서 잘라내 액자에 넣어보세요. 진품 못않은 느낌이 납니다. 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자, 미술 작품이니까 뭐 음, 액자에 넣으면 참 좋죠. 이것도 홍보해야지. 음. 미술 작품은 당연히 액자에 넣어야죠. 액자는 액자, 액자자, 액자 체가또 네, 작품입니다. 하지만은 액자는 그 그림을 빛나게 해줄, 더 멋있게 해줄 그런 일종의 옷 드레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액자 작가들이 전시회 할때 액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 전시회 컨셉에 따라 액자 바뀌기도 하고 어찌됐든 액자 얘기고요 오늘 어 액자 얘기할 거지만 그래서 전시회 가서 도록을 공짜로 받거나 도록을 사왔거나 했는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보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다 그러면 어 잘라서 한번 액자에 넣어보세요 아주 멋진 작품 나옵니다 어 그림 비싸잖아요 제법 비싸죠 예, 네. 웬만한 사람들이 뭐 저금통 털어서 가서 살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닙니다 그 어떤 뭐, 뭐 많은 화가들 뭐뭐 뭐 미술 관계자 분들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뭐 10만원 들고 가서 뭐나 그림 샀다 그 10만원이면 도대체 소주가 몇 병이에요 그죠 그림 한점 수... 물론 미술 애호가 분들한테는 그 10만원이라는 금액 작품 한점면 10만원이면 아주 저렴하지만은 이 미친 TV를 보시는 대다수의 분들 아직 미술이 뭔지 잘 모르시고 미술가 왜 전혀 관심 없는 그런 분들에게는 10만원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사라? 아우, 그림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림은 좋아하지도 않은데 그림을 왜 사요? 그건 그냥 강매 화가입니다. 제 그림도 좀. <웃음> 어, 그냥 그래서 자 이렇게 액자 그림 액자 이거 얼마일까? 비싸요. 아, 이런 그림 비싸요. <웃음> 제 그림입니다. 아무튼 그럼 그렇고. 어, 하지만 그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집은 특성상 그냥 벽에 흰 벽지에 그냥 또는 뭐 꽃무늬 벽지에 이렇게 하고 벽에 걸려있는 게그 달력, 가족사진, 상장, 가보 이런 거 걸려있는데요. 그런 곳에 한번 그림을 걸어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도 하지만 뭐, 뭐 워낙 비싸니까 그림이 아무거나 막걸 수도 없잖아요. 10만 원이 뭐 10만 원도 체소주금병이야그죠죠 어, 그래서 제가 한번 아주 저렴하게, 음, 아주 저렴하게 마음에 드는 작품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여기 <웃음> 나의 첫미술공뭐이 책에 넣어 소개해드렸듯이 도록이나 음, 또는 달력 예, 또는 아트숍에서 샀던 뭐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렇게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음. 마트에 가면 액자 많잖아요. 다이소 이런데 가면은 어 다이소에 가면은 다 있잖아요. <웃음> 뭐천 원짜리 액자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뭐 작겠죠. 천 원짜리 이런 액자는 보통 액자 가격만 한0만원 합니다. 예, 네. 원목 1 0만원 합니다. 하지만은 다이소 가면은 어 뭐... 또는 액자 가게 여기 어디 스웨덴에서는 이케아 이런 데 가면은 뭐 천원짜리, 이천원짜리 이렇게 크네요. 물론 작지만은 그런 거라도 하나 이렇게 사서 거기다가 <웃음> 달력에 있는 예쁜 그림들 또는 도로에 있는 그림들 잘 잘라가지고 딱 붙여서 걸어두면 제법 멋있어요. 그거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은 이렇게 마트 깨어봤습니다. 마트에서 어 싸게 저렴하게 쉽게 액자를 꾸밀 수 있는 방법 소개 드리려고 왔는데 여기서 최대한 저렴한 액자 한두개 한번 사볼까 합니다 액자 대충 뭐한 음, 2,000원으로 맞춰볼까요 보시죠 한번 아스크 그 때문에 짬 소리가 나 액자는 어디있어 이런 젠장 같은 액자가 없어 다 있어, 다 있을 것같아음 이렇게 액자 코너 같습니다 2000원 2000원 2000원 1 0 0 0원때리 없나 1500원 2000원 3, 오, 0워다비싸네 예? 응, 이런. 너무 예산 초과야. 여기가. 천원짜리 이거, 응. 이거? 하나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색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할까? 인색으로 2,000원 예산 추가되겠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1,500원 젤러까? 예? 흔들러 하자마. 뭐. 갑시다. 음. 자, 지금 여기 이제 작업하는 테이블이라가지고 조금 지저분한데요. 뭐 이해해 주십시오. 아다조만 봤네 이거 뭐 바짝 바짝 빛이 나가지고 참 제가 일하고 다니는 것을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네요 자 어, 아까 사온 이 액자에 예산 초과했네요 전에 다이소에 가면은 있는 줄 알았더니만 다이소에는 액자도 없고 마트에 갔더니만은 아0 뭐 천원짜리 액자는 한 개도 없고 하지만 뭐 2천원 3천원 어, 개당 2천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합이 4천원 하지만 2천원 3천원 5천원 5,000원이면, 에소주한병 버렸네요. 어찌됐든, 어, 준비물은 이렇습니다. 액자, 어,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도록. 전시회 도록이고요. 어,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구나. 네. 예전에 제가 참여했던 강원 아트어 특별전, 어, 도록인데요. 이거 한번, 그냥 한번 만드는 작품을 잘라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자. 어, 아, 저, 어디야, 이거. 오르세 미술관하고 오랑주리 미술관에서 사온 이 칫갈피네요. 너무 뭐 제가 산게 아니라 오늘 저의 사랑하는 애독자님께서 프랑스 여행 갔다가 또, 또 사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칫갈피로 쓰기에는 좀 아깝고 그냥 그렇더군요. 계속 방에 쳐박만 넣었었는데 이런 거 한번 액자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그떤거 되게 쉬워요. 가위, 그리고 양면 테이프. 이것만 있으면 끝. 자, 그러면 먼저, 음, 얘를 한번 해볼까요? 미들은 잠깐 아웃. 자, 액자를 뜯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나? 삐딧삐딧삐딧삐. 어이구야. 이 액자에 이렇게 유리도 들었고요. 어, 그림이 참 예쁘구만. 자, 뒤를 뒤져 보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 e 메이드 인 차이나. 우리나라에서 안만드다 이렇게 기옵니다. 그리고 얘를 한번 열어 볼까요? 뒤에 고리도 있네요. 어, 좋아. 자, 아, 자. 뒤에 이렇게 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전 얘는 그냥 아크릴 줄 알았더니 아크릴이 아니네요. 진짜 유리에요. 대박 오, 어쩐지 3,000원짜리까. 3,000원. 예. 역시나 1,000원짜리가 아니었어. 이케아에서 파는 액자들은 1,000원짜리던데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붙이면 은참안 어울리겠죠. 너무 정신없어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 저거 있어 보이죠? 흰색에 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놓고들어면또 못나온다 네, 너도 잠깐 아웃! 어 여기 이렇게 여기다가 양면테이프를 조금씩만 잘라가지고 붙여요 그냥 네. 안 자를 것도 없어요 조금만 딱 잘라서 하나 그리고 얘도 하나 삑! 끝! 끝! 그런 다음에 양면 테이프를 뗍니다 아니야, 이게 정확하게 어디다 붙여야겠다 그걸 알아야... 아, 그거 그쵸, 그쵸, 그쵸 자를 아, 잠깐 가져오겠습니다 뒤집어서 아이고, 난리가 났네 이거 자, 대충 어디쯤 놓아야 될지 감은 잡아야 되니까요 20cm, 오케이 그리고 25.5cm 되겠습니다. 2 0 c m 면 각각 10cm쯤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주면 되겠네요. 한 음. 음. 이쯤 넘 되겠습니다. 빅. 그리고 이게 빅. 오케이. 어, 여기다 놓고 다시 얘가 또한 이게 액자를 액자다 그림을 넣을 때그냥뭐 여러분도 편하신대로 놓고 싶은 대로 이렇게 놓으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비율이라는 게 있고 구성이라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 보통 다시 한번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얘가 이렇게 딱 정중앙에 넣는 것도 사실성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약간 위에, 밑에는 약간 좀 많이 빈 공간을 두면은 보기가 좋아요. 이거 뭐야? 이렇게 놓는 거잖아 얘는. 이래? 그러면 안 되겠다. 얘 하나만. 음, 어, 얘얘 하나만 해야겠네. 요렇게 응. 이렇게 약간 좀 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얘를 한이 주면 오면딱 좋겠네. 그럼 얘 다시 만들어야겠다. 다시. 아, 어? 다잖아 다시. 얘를 중간에 놓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중간쯤에다 표시만 하나 딱해 줍니다 됐죠? 그리고 얘를 요렇게 놓겠다는 거죠 그럼 대충 중간이 나오겠죠 이거 뭐 정확하게 뭐 위치 다 재가지고 할 필요 그렇게까지 힘든 일도 아니에요 자 이제 양면티프를 떼고요 그리고 아, 어디다 놓을까? 이렇게. 여기다 놓을까요? 하지만, 이 삐뚤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딱 보고, 대충 여기구나. 아, 대충 이렇게. 수평 맞춰가지고. 붙입니다. 그러면, 어좀 삐뚤어졌네요? 이런. 삐뚤어지면 안 되는데. 다시. 붙 천장. 비뚤어지면 안 되는데. 으차. 다시 비뚤어지지 않게 중간에다가 괜찮아요 짜잔. 오케이. 좋았어. 이런 다음에 다시 액자 콜 이리 와. 그리고 얘를 그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닫는 거죠. 되게 쉬워요. 응.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거야, 이거, 이거. 야, 참 이렇게 거좀 조금만 좀 쉽게 좀 만들어도 칠 시뚜껑이 유리, 유리. 이거 다는게 제로어 항상 그래. 아 여기도 있구나. 이런 자 이런. 짜자잔, 짜자잔, 짜자잔, 그리고 짜자잔, 해서 짜잔. 어때요? 제법 있어 보이지 않나요? 우와. <웃음> 음, 입체감까지. <웃음> 자, 다음 감해볼까요? 넌 아웃. 이번에는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55. 이거는 저 뭐지? 저 예, 저기 사진 액자네요? 제뭐 사실 사진 액자죠. 그림 액자는 비싸요. 예, 작품이, 작품 작품 이한 점에 수십만 원만 하겠어요. 비싼 거는 수 백만 원, 천만 원제 그림 같은 경우는 뭐 보통 한 1조 원 그런데요. 자, 이걸 한번 얘는 이렇게 돌리는 식이네요. 아우, 이게 제일 어려워. 그리고 딱꺼냅니다 짜자잔! 오 대박 얘도 유리에요 얘도 유리야 와 이게 괜히 비싼 이유가 다 있구만 이게 이 아크릴로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 유리 안에 들어가는 그림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작은 도록을 찾아봤습니다 이 유리에 뭐 이렇게 넣으면 멋있을까? 이렇게 넣으면 멋있을까? 호, 이것도 괜찮네 어. 음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웃음> 액자에다가 그림을 맞추는 그런 일인 거죠 에. 이렇게 놓으면은, 아, 아쉽다. 예, 네, 이거랑,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음,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으면, 그냥 그걸로 하면 되고요. 예, 아, 이제 그림도 있네요. 우와. 우후, 근데 비율이 안 맞아. 땡, 아쉽습니다. 음, 가만히 보아하니, 여기 이, 음, 이상돈 선생님의 이 서예 아예 괜찮은데요? 그죠 이상돈 선생님의 서예 이 비율이 잘 맞는 것 같아 옆에 하프누드 크으. 아슬아슬하게 안 맞는 너무 작아 항상 이게 모든 게다 디자인이거든요 음. 디자인이 중요한 건데 이 종이도 흰색, 뒤에 배경도 흰색 아 얘, 얘로 할까? 음. 얘는 어떨까요? 짜잔! 좀 그림이 좀 컸으면 좋겠는데 큰 그림 없을까? 여기 요요요요 요요 김유지 작가님의 요요 요 그림 딱딱이네요. 요 그림 요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방법 조심히 얘를 뜯어냅니다. 아주 조심히. 어 영상을 통해서 우리. 김유지 작가님께 써도 되죠? 네 고맙습니다. 게임 볼로 이분 알아요. 네.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띡 올리고 자잘 보이시죠? 이렇게 오, 좋아 좋아 좋아 가장 맞는 응, 구도 맞게 찬. 맞아요 그 다음에 아, 연필을 하나 가져와서 연필로 내가 자를 이 외곽선을 아, 그립니다. 이렇게 잘라야지 하는 거. 아,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밑에가 조금 더 넓으면 보기가 좋아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넓으면 또또 또 이상해. 그러니까 조금 더 대략, 아, 위에보다 한 1.6배 정도 더 넓게. 왜 1.6배? 1.6에 네, 황금 비율이니까. 네. 짜자잔, 이렇게 됐어요. 쉽죠? 그리고, 이제 가위로 이선 대고 잘라야 됩니다 이 선이 뭐좀 뭐 이렇게 잘라도 되냐 막 대충 잘라도 되냐 상관없어요 어차피 액자 안에 걸릴 거니까 이 흰선들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최, 최대한 뭐 반듯하게 자를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쑥쑥쑥쑥 그냥 뭐선 따라만 이게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도 이렇게 자를 수 있는데요 뭐. 그리고 요즘은 유치원생들도 가위질 잘하더라고요. 유치원 어린이 전용 가위가 있더만. 이 잘라도 손안 잘리는 그런 가위. 빠바밤, 빠바밤. 어때요? 딱 쉽죠? 그리고 이거, 이거 버리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은, 김유지 작가님 이렇게 이 적혀있잖아요. 뭐, 목장의 현가로, 한가로움. 아, 뒤집어서 읽으니까 참. 잘라나고요. 이렇게 잘라두고, 김유지 이것도 잘라두고요. 이렇게. 자자잔 잘라놓고, 그런 다음 다시 액자를 조립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이 제일 어려운 거. 액자를, 유리를 넣고요. 유리 넣으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날카로워요, 얘가. 비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딱 넣습니다. 대박! 딱 맞아? 와 역시. 자, 지금 그림이 이쪽이 위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게. 짜자잔! 그리고, 잘 넣고, 돌립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아우 이게 이게 제일 어려워 이게 이 액자 받는 사람들 좀 아무리 싹으로 액자라도 그렇지 좀 쉽게 만들지 짜자잔 어때요 이 좋은 자서 이게 감독님이 안계시니까 좋은 자서이 카메라 켜놓고 이게 참 뭐하는 짓지 분위기 있죠 음 밑에 약간 흰색 있네 그럼 툭탁 쳐줘 다시 이게 제일 어려워 이게 이게 제일 어려워 를 살짝 위로 올려요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고정을 시켜주게 양면테이프 하나 살짝 그냥 붙여줍니다 그럼 끝 지금 뒤에 <웃음> 이 그림 김유나 작가님 죄송합니다 김유나 작가님은 뒤에 들어갔어요 다음번에 기회되면 그때 김유나 작가님 것도 한번 액자 만들어서 해드리겠습니다 김유나 작가님 그림 참 좋아요. 이분도 한국 가시는 분인데요. 자, 아무튼, 위로 쭉 올려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얘랑 딱 해서, 이렇게 눌러주면은, 뒷판하고 얘가 고정이 돼가지고,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겠죠? 에이 진짜. 이, 이 액자 만든 사람들 진짜, 가우, 이, 이, 게 제일 어려 이게. 다시, 이렇게. 자, 꾹, 꾹, 꾹. 아, 출시했다. 바보, 바보, 바보, 바보, 바보. 다시. 양면 테이프의 좋은 점은 얘가 참잘 뜯어진다는 거.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이렇게. 자, 위에. 이렇게. 위에 이렇게 비워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 테두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안 보입니다. 그리고, 짜자잔. 어 이런 음, 이런 완전 아마추어 같은 이런 모습 보여드리는 거 너무 정겹지 않나요? 저 원래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예. 네. 이젠 어때요? 어, 어때요? 멋있죠? 이거 다 걸어놓을까? 화장실? 어때요? 쉽죠? 어, 한번 이렇게 마트에서 또는 네, 다이소에서 또는 그 어디야 음 그런 데서 네 이렇게 어디가 됐든지간에 이런 저렴한 액자 사서 맘에 드는 그림 쭉쭉 잘라서 딱 붙여가지고 집 걸어놓은 빈 벽에 뭐 저런 벽에다가 이렇게 딱 걸어두면은 좀 휑한 저벽 예쁘지 않아요. 미술 작품이라는 게뭐 여러가지 의미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네, 내 주변을 미 네. 아름답게 꾸며주는 그런 기술. 많은 사람이 미술가 <웃음> 미술. 그게 미술 아니겠어요. 한 번,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도전하면 마트 가가지고 천천히 그냥 액자 하나 사가지고 잘라서 붙이면 됩니다. 걸어주세요. 아, 그리고 뭐, 예쁘게 잘 나온 그런 여러분들만의 액자 작품이 있으면은 한 번, 아, 여러분들 블로그나 SNS에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가능한 이벤트 한번 해볼까? 이벤트 뭐가 있을까? 에이, 모르겠다. 뭐, 이, 이 영상 올라갈 때, 제가 밑에다가 짧게 이벤트, 한번 올려볼게요. 한번 올려주시면은, 뭐, 소정의 상품이 뭐가 될런지 모르겠지만은, 어, 이런, 너무 이런 새벽여가지고 아 정신이 없습니다. 자, 저 이제 그만 미술 스토리 하러 가야 돼요. 고맙습니다.